이번 시간은 오강 빌트인 이펙트, 키프레임, 그리고 크로마키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클립의 시간적 변화, 클립의 길이를 조절해 봤죠. 이번에는 클립 한 개의 크기나 비율 등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트랜스폼 크롭, 디스톨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TV 를볼때 화면 속 안에 또 다른 화면이 있는 것을 뜻하고요 제가 지금 미리 예시로 만든 이런 4분할 화면을 빌트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빌트인 이펙트는 주로 뷰어 창에서 다뤄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6번에서 네모를 눌러 주시면 3개의 단추가 더뜨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3번에서 숫자를 눌러 주시면 뷰어 창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수 있습니다 빌트인 이펙트를 하기 위해서는 뷰어에서 빌트인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 빌트인 이펙트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단추 파란색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저와 같이 지금 트랜스폼 그룹, 디스톨트가 뜨는데요 아, 트랜스폼은 크기나 위치 그리고 기울기를 뜻합니다 화면을 눌렀을 때 지금 화면 주위로 하얀색 띠와 그리고 파란색 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화면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와 같이 화면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움직였을 때이 화면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뷰어 창에서 숫자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눌러 주시면 지금 139 보다 더 작게 뷰율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화면을 잡고 움직였을 때 완전히 검은 화면과 진한 회색 화면이 있는데요 완전히 검은 화면에서 영상이 표현됩니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트인 이펙트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뷰어에서 항상 조금 작게 화면을 만들어 주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크롭입니다 크롭은 화면을 자른 것을 뜻하죠 크롭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림, 로 캔번치가 나오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트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랜스폼일 때는 주변이 이렇게 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크롭은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와 같이 세로로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점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옆에 있는 긴 막대기를 잡고 당겨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커맨드 차트 혹은 화면 우측 상단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스톨트는 제일 아래쪽에 있고요. 눌렀을 때 아까는 동그라미 직사각형인데 이번엔 정사각형의 모습이 나오죠. 디스톨트는 왜곡을 뜻합니다. 한 곳의 점만 잡고 늘려주는 것을 뜻하죠. 그럼 저와 같이 이렇게 화면이 왜곡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트랜스폼 크롭, 디스톨트 세 가지 빌트 이펙트 중에 주로 트랜스폼이나 크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디스톨트는 한 번씩 뭐 수평선이 잘안맞다든지 아니 건물이 약간 기울어 보이는 불안한 느낌을 줄때 사용하고요 비율상으로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클립으로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잡고 움직여 주거나 혹은 점을 잡고 움직여 주면 이렇게 왜곡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세 개의 화면을 겹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화면을 이렇게 쌓아 줍니다. 쌓아 주시고요. 그리고 쌓아 주십니다. 자 그럼 제일 위쪽에는 박스 두 번째는 에 짠탑 세 번째는 에 음, 크리스마스트리가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되는데요. 어, 우선은 제일 위에 것을 오른쪽 3분의 1로 놔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크롭에 있는 것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정확하게 자르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스펙터에서 수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펙터에서 어, 크롭 이라는 메뉴 표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제가 쭉 잘라 주니까 2160으로 잘라도 3분의 1 만큼 안 잘리죠 어, 왜냐면 이 영상 4K로 찍었기 때문에 어, 가로 사이즈가 3840 입니다 네, 3으로 나눠보면 1280이 나오는데요 3분의 2 만큼 자르려면 2560으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두번째 클립은 왼쪽을 또 잘라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왼쪽을 1280 해주시면 됩니다. 올려두시고1280 엔터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됐고요. 어, 지금 뒤에 거는 하나도 안 잘렸지만 겹쳐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고요. 어, 정확하게 잘라주고 싶으시면 어, 두번째 클립은 왼쪽을 1280 오른쪽을 1280 엔터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클립은 오른쪽을 156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단, 2단, 3단의 영상이 달라진 채로 볼수 있죠. 여러분들이 빌트인 이펙트에 세부 조절을 하고 싶으시면 트랜스폼 그룹, 디스톨트 등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클립의 크기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뜻하는데요 키프레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오디오에서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키프레임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클립의 위치가 바뀌고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은 인스펙터 창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름모코를 클릭해 주시면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고요 적용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른 목걸의 색깔이 변했고요 그리고 적용되지 않은 것은 그냥 투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 키프레임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레임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 아까 화면 배운 것처럼 뷰어의 비율을 조금 원래보다 조금 줄여 주시는 게 중요하죠 저는 지금 피스로 했었을 때 139% 인데요 저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치죠 너무 작게 해 버리면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자, 그래서 139 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배웠던 6번 단추에서 트랜스폼을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동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트랜스폼을 적용해 줬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키프레임에서 인스펙터를 적용할 건데요 작은 화면에서 들어왔다가 점점 커지는 것을 할 건데요 어, 그렇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기를 바꿔야겠죠 크기를 바꾸는 것은 인스펙터 창에서 스케일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스펙터 창에서 스케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어, 스케일 X축 Y축은 신경 안 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한쪽에 너비 혹은 높이만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케일에서 을 눌러주시고 50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한번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가 위치값을 변화할 때는 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시간이 제일 앞에 있다가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점점 플레이드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어, 저는 클립에 처음부터 위치값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플레이드를 제일 앞쪽으로 가져와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안보이게 이렇게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흰색 테두리가 클립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인스펙트에서 X축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X축이 0이었는데요 이 값을 변화시키면 인스펙트에 있는 수치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프레임은 이와 같이 투명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렸을 때아름목골에서 어, 플러스 표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바뀐 것은 지금 이 클립의 위치 값에 시간이 이렇게 앞쪽으로 꾹 누른 것처럼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바로 중앙으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플레이드의 위치 값을 변형시켜 가지고 내가 몇초 후에 중앙으로 올지를 결정해 주셔야겠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마름목골이 생겼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왔었을 때 마름목골이 다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름목골을 한번 키프레임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가져 오겠습니다. 중앙으로 정확하게 가져 오고 싶으시면 어, 수치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X축을 0, 엔터,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커지게 하고 싶은데요. 어, 점점 커지게 할 때는 들어왔다가 또 시간의 변화를 주고 싶어요. 자, 시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플레이드를 뒤로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변화할 건데요. 자, 크기를 변할 때는 지금 처음에 키프레임을 찍었기 때문에, 음, 키프레임을 따로 안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스케일을 50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0 엔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제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셔 가지고 화면이 들어오고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키프레임이 잘못 찍혔을 경우에는 커맨드 Z를 해서 지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키프레임 보시면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마름목골 왼쪽에 화살표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선 키프레임을 보여주는 단추입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니까 중간쯤에 왔던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더 누르니까 제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도 바뀌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눌러 가지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키프레임을 지우는 방법은 쉬워요 마름 목구를 한번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내가 했던 것이 너무 많이 헝클어졌을 경우에는 화면 위쪽에 Hide 라는 이 버튼이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밑으로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리셋 파라미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프레임을 적용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크로마키를 해 보겠습니다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 우선 배경영상과 그린스크린 영상이 어떻게 겹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키어를 적용할 거고 마지막으로 인스펙터에서 세부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크로마키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배경이 되는 영상을 하단에 놓아 주시고요. 그 위에 그린 스크린 영상을 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펙트 중에 키어를 적용하는 거죠. 크로마키가 적용된 화면입니다. 배경화면에 크로마키 화면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키어를 적용한 모습이죠. 아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뷰호창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주겠습니다. 크게 보기에 하기 위해서죠. 자뷰호창 오른쪽 위에 100%라는 글자를 눌러서 피스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제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볼게요 지금 연두색에 있는 색깔만 임의로 제거해서 뒤에 배경도 보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 배경영상을 먼저 놓아 주시고요 그 위에 그린 스크린 이탈 영상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올려 주시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영상은 보이지 않고 위쪽에 있는 그린 스크린 영상은 보이죠 자, 이때는 이펙트를 그린 스크린에 적용해 가지고 연두색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에서 이펙트 단추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중에 중간 메뉴 키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키어를 눌러 주시면 지금 두 가지의 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키어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키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쭉 당겨서 그린 스크린 클립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면 이와 같이 자동으로 연두색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음, 구독 그 다음에 알림을 요청하는 이런 단추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영상은 지금 그린 스크린이 아주 균일하게 잘 들어왔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조명 앞에서 촬영했을 경우에 균일하게 연두색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키어 창에서 세부 조절해 주시면 되죠 어, 예를 들어 지금 뭐 핀홀스, 엣지 디스턴스, 그다음 스피레벨 등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예제 파일은 아주 완벽하게 연두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조금 크게 보이면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스케일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한 50%로 조절해 주면 80%로 조절해 주면 이와 같이 크로마키가 들어간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화면이 진한 것에서 구독을 요청하는 화면이 나오니까 어 지금 뒤에 있는 배경화면에도 시선이 가고 구독을 요청하는 화면에도 시선이 가죠. 이럴 경우에는 이 화면, 배경화면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흐릿해져, 점점 흐릿해지는 점점 흐릿해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진하게 나왔다가 이 정도 됐을 때부터 화면이 조금 흐릿하게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흐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블러라고 하죠. 눌러주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가우시안을 하단에 있는 배경 화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흐릿해지면 안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흐릿해질 것이기 때문에 처음 부분은 가우시안 양이 0이 돼야 됩니다. 인스펙터에서 가우시안을 0, 엔터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1초 뒤까지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적용할게요. 그 다음에 대충 1초 정도 뒤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0을 한번더 키프레임 찍어 줄게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한 15프레임 정도 뒤에는 흐릿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키프레임을 안 찍어도 돼요. 키프레임을 찍어도 되는 것은 수치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변화만 있을 때 찍고요. 그리고 시간의 변화가 있었을 때, 수치의 변화가 있으면 안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마운트에서 잡고 오른쪽으로 쭉 당겨 주시면 흐릿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제일 처음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시면 처음에는 음 서명하다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빌트인 이펙트 그 다음에 키프레임 크로마키를 적용해 봤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키프레임과 그 다음에 크로마키를 적용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강, 빌팅 이펙트, 빅프레임, 크로마키를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컬러를 조절하고 오디오를 보정하고 영상을 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제약서 품메이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